맛있다 스무살이 응. 얼마 남지 않은지 나 궁금한게 있는데 뭔데? 너첫 경험이 언제였어? 음... 뭐라고? 내 인기가 존많았냐? 와... 와이 부러운 년 깜짝이야 그래 원나잇이야 나 오늘 밤꼭 원나잇 탄다 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일찍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윤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네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나좀 구해줘 <웃음> <웃음> 이 데이팅 어플 언제 다 깔았냐 <웃음> 없는 게 없네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던 지혜 어플에 어? 올리자마자 폭풍 데이트 신청이 몰려오네요 대박 <웃음>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 지혜의 상대들은 아님? 제 다른 영상 중에 차장님은 연애 중을 보시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아.. 콩님 아, 여기 앉으세요 <웃음> 아 커피 드실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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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진이랑 좀 다르시네요 네? 윤경아 응. 도와줘 윤경이 도와줄려는 찰나 상대방이 먼저 일어나고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이렇게 첫 번째 타자에게 멋지게 차이는 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은 아닌가 보다잉? <웃음> 즐거운 윤경 열받는 지혜 <웃음> 다행히 두 번째 생대화는 즐겁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생향이요? 아 <웃음> 네x2 아, 아, 원날 신청이시라고 아네아 네. 아, 그게 제가 <웃음> 향이 조금 안달라가지고 취향이요? 어, 아, 어떤 취향인데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 어? 이 사람의 취향이 좀... 싸가지고 좀좀 이렇게 하면은, 재, 재밌어요. 완전 쩔은 지 아, 보여드릴까요? <웃음> 아니, 어떤 거죠? 아휴, 보셔요. 보시면 좀알것 같아요. <웃음> 죄송해요 제가 이시간에 꼭 해야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몸이 건강해야 사랑도 색스도 건강하게 하죠 네. 건강한 몸 건강한 섹스 아니 사랑 오늘 상대는 전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뭔데? 야아나 어, 죽을 것 같아 야, 야. 36개 주랭 남친은 지혜와 인경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냐? 이번엔 성공 좀 해라 나 집에 좀 가게 흠! 음, 야! 어때? 가! 가! 다음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고 저기 맞죠? 무슨 말씀이신지? 하 <웃음> 놀라셨나보다 제가 그 송윤아예요 엥 이건 뭔 시추에이션 아님 남자 만나볼 생각 없어요? 죽고싶냐 야너 뭐, 뭐야 야 신고하기 전에 빨라 꺼져라 아이씨. 나 진짜 무서웠어 몸이 몸이 막안 움직이고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스무살 안에 적 경험을 해야 돼? 나 아, 스무살 되면 다이룰줄 알았다? 좋은 대학에 가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도 하고 뭘봐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윤경인데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한 지혜입니다 소원 들고 불어 몰라? 떨어진 속눈썹 버리기 전에 소원금을 등을... 다 빌었어? 응 지혜야 혹시 아유경아 우리 놀러 갈래? 내집봐내집 봐. 봐? 내가 술 살게 12시에 내 21번째 생일 같이 축하해줘. 좋아? 너 어떻게 저렇게 잘 만나고 다니냐난딱 오늘 하루만 필요한 건데. 딱 오늘 하루만. <웃음> 아니에요. 괜찮아요. 헐, 예쁘다. 혼자 오지 않나 봐요. 아, 네저 <웃음> 이런 곳은 처음이라도 좀 어색하네요. 나 아, 처음이세요? 네. 괜찮으시면 같이 가세요 정말요? 네. 감사해요. <웃음> 짠! 아, 짠! 네. <웃음> 우연히 만난 하네. 상대와 어떻게 잘될 것같은 느낌 과연 지혜의 첫 상대는 누구일까요? 영화 완벽한 원나잇입니다. <웃음>